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간 입니다 제가 하천가에 물냉이보러 갔다가 전호도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이 위에 쪽에는 조금 있었는데 올 여름 장마에 다 떠내려 갔나봐요 저 밑에 쪽에 가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밑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내려가고 근처에 농수로 근처인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풀베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농수로라서 농약도 잘 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원는 누가 채취도 안하고 봄철에 제가 한번 채취했는데 벌써 채취하지 않은 흔적이 이렇게 있죠 엄청 커요 속에 거 하나 뜯어서 오. 향이 너무 강해요. 여름 내내 자랐기 때문에 향이 강한데 이게 이제 말르잖아요. 말르면 여기 속에서 이제 내년에 새싹들이 올라올 거예요. 내년 봄에 우리 구독자님들 밴드의 밴드 친구분들하고 자생 상태의 전호 채취하러 올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구석구석 제가 올봄에 여기서 채취하는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죠 이것도 전어고 여기 보세요 전어 상당히 많죠 이거는 뭐 그냥 쑥밭인 것 같아 굉장히 많죠 여기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풀 사이에 전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봄에 눈 속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물들이 올라오기 전에 3월 초 순서부터 4월 초까지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2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호는 거의 울릉도에서 눈 속에서 채취한 전호를 많이 판매합니다 농가에서 채취해서 판매하는 거 많이 사드시면 좋겠고요. 이제 울릉도 전어가 끝나기 시작하는 3월 초서부터 4월까지는 강원도 쪽 전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경기도, 철원, 양평, 정선, 저기 서해안, 강화도 쪽, 이런데에 전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내륙에 있는 전어는 누가 울릉도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뿌린 거, 캐다가 심은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유튜버 분도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울릉도가 클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클까요? 울릉도는 이 지역이 좁은 지역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곳에서 많이 자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전호,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주변의 전호만 다 해도 울릉도 전호보다는 많을 거예요. 여기 시에 자생하는 전호만 다 채취해도 울릉도 전호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호는 강원도 높은 산 해발 1300m 고지에서도 자생을 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잘 자라요 남쪽 지역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 대단히 군락지가 없고요 대단히 군락지는 강원도 북부 또 강원도 정선지방 경기도 일부지역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 자생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 분들께 씨앗도 나눔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